미스터트롯의 mc 김성주가 미스터트롯2 참가자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됐다고 전했습니다. 12월 17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리 보기에서는 김성주가 미스터트롯2 기대 포인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김성주는 미스트로던 부터 미스터트롯2까지 쭉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성주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2019년 시즌1 방송 후약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왔다. 관전 포인트에 대해 김성준은 지난 시즌에는 마스터가 1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5명으로 두 분이 늘어났다. 올하트 받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 15개의 하트지만 작곡팀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두 사람이 하트 하나를 누른다. 두 사람은 둘다 좋아야 하트를 누른다. 실질적으로는 16명이 하트를 받아야 하는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성준은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15팀이 하트를 누르는데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올하트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는 상향평준화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떠한 참가자가 탑세븐에 등극할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의 주인공은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